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자 해외선물 비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유옥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의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빅테크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기준금리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주들이 6% 이상 상승했네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는 최종 금리는 4.9%에서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시장에서 추정했던 5.2%보다 낮은 수준으로 언급했습니다. 원유는 예상보다 낮은 물가 지표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소폭 상승했네요. 예상보다 낮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오랜만에 시장 급등을 보였는데요. 의료 의류 그리고 중고차 가격 등이 주도적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금리도 4%대에서 3%대로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은 존재한다는 연준 의장들의 발언이 있어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의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41%, 매도 59%로 매도가 우위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3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2,2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5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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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for you in today. Goodbye.